보세요 이게, 이게 보통 수염입니까? 에? 네? 인가하면 수염안 기리는게 맞는거 같아요 미뤄야겠다네 <웃음> 훨씬 낫죠? 면도 합시다 수염 노노노노 어배어다 오오오오 어, 어때요? 훨씬 깔끔하죠?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칼로바이장 면도하니까 확실히 깔끔하긴 하죠 그니까 동양인들은 수염이 아무리 뭐잘 나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냐하면 동양인 털 자체가 서양, 서양인들이랑은 좀 다르게 되게 직모고 삐쭉삐쭉 나온단 말이에요. 서양인들은 그 반면 이제 좀, 좀 꼬불꼬불 곱슬곱슬 해야지 얼굴이 탁 붙고 조금 빈틈이 없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듬성듬성 나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수염이 진짜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안 산단 말이에요 외국인 느낌이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저다 해봤어요 머리도 다 길러보고 머리도 진짜 많이 길러보고 수염도 진짜 엄청 덥스럽게 길러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 결과 이제 제가 갖게 된 생각이 동양인 남자 특히 한국 남자들은 장발 뭐 특히 수염 맨날 알던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낫죠 이래서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수염, 노노노. 진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웃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머리를, 머리랑 수염을 길렀던 이유가 있어요. 진짜 그냥 단순히 수염이랑 장발이 좋아서는 아니고, 그건 조, 점점 좋아진 거고 처음에 이유는 생존을 위한 거였어요. 생존. 제가 2020년도에 브라질로 교환학생을 갔었거든요. 일단 그쪽 사람들은 수염이 다 있고. 피부도 피부색도 조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쪽에 동양인이 많다 해도 그, 그 거기에 있는 동양인데 스타일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수염 기르고 막 되게 우리나라 스타일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최대한 현지인스럽게 보여야 강도나 에? 진짜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초반에 있던 영상 한 4일? 3,4일 정도밖에 안 자른데도 그 정도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수염은 엄청 빨리 자라서 크게 문제가 안될거든요 금방 이제 좀 현지화스럽게 됐는데 초반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 그냥 수염 엄청 덥수룩하고 여기도 좀덜 붓고 머리도 엄청 길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점점 기르고 이런 스타일까지 갔어요 이런 스타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지경까지 간거예요 이때는 그냥 머리 가 엄청 길고 수염도 정리라는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가져갔던거는 그냥 면도기 하나였기 때문에 면도기는 어떻게 정리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리머를 샀어요 트리머 트리머를 사고 딱 정리를 처음 하고 나왔을 때 사진이 이거예요 확실히 깔끔하긴 하죠 엄청 짧고 수염도 짧고 이때 약간 사람들이 좀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약간 로나도 닮았다는 이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딱 나름 엄청 정리를 하고 살았어요 나름 사실 코로나 터지고 금방 귀국했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서도 그냥 계속 길렀어요 <웃음> 심지어 머리가 이렇게까지 자라니까 이렇게 도 되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장발일 때는 묶는 게 제일 편해요 관리도 편하고 스타일링이라고 할게 없이 그냥 묶는 것 자체가 스타일링이니까 너무 편했거든요 근데 면도를 먼저 시작했죠 근데 수염은 사실 제가 이때가 23살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 어린데 수염까지 있어버리니까 사람이 너무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딱한번 그냥 자르고 나왔거든요 그것도 되게 즉흥적으로 자랐어요 딱한번 자르고 나오니까 해충한 거예요 <웃음> 이런 느낌으로 다녔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머리를 엄청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막 사람들이 다쳐나고 너무 이모에 집중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좀제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웃음> 그래서 잘랐어요. 어때요? 지금이랑 크게 차이 없지 않아요? 좀 젊긴 하죠. 그러니까 이 이후로 조금씩 조금씩 자르다가 지금 이 머리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장발을 하고 나니까 점점 기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점점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짧은 게 편해요 확실히 왜냐면 길면 막 고치등스럽고 묶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일단 제일 귀찮은 거 머리 말리는 거 진짜 머리가 열까지 오니까 머리 말리는 게 진짜 일이에요 그렇다 또 귀찮아서 안 말리면 막 비듬 생기고 난리가 나잖아요 <웃음> 그래서 제가 왜 머리 장발을 하면 안 되냐고 생각하는 게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장발은 남자가 좋아하지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해서 특히 수염도 <웃음> 진짜 막 수염 멋있게 기르고 머리 멋있게 기르면 동성 친구들한테는 와 되게 멋있다 와 나도 그렇게 길러보고 싶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여자 주변에 있는 여자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이 한번도 안 왔어요 와 그냥 와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르냐 안 답답하냐 어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이 정도가 끝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생기고 싶다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장발이랑 수염을 일단 좀 포기를 하시는 게좀 맞는 맞다고 생각해요 <웃음> 수염 관련해서 또한번 또한 얘기를 하자면 수염을 기르면 안 되는 게 일단 저는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수염을 이게 기르고 싶은데 안 나가지고 발모제까지 바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양인 얼굴에 개인적으로 수염이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씩 막 되게 좀 이국적으로 생겼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 막 그렇게 어울린다 생각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30, 40대는 되면, 돼야 수염이 그래도 조금 막 멋있다, 남성적이다라는 느낌이 나올 것 같은데, 막 20대 초중반에 기르면, 그냥, 그냥 늙어보이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염은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수염을 그냥 쉽게 면도기 쓱쓱쓱 다 밀어버리는게 편하지 거의 매일 외출할때마다 트리머로 막막몇 미리짜리 에? 이렇게, 이렇게 쫙쫙쫙 하면서 막 라인 각 보고 아니에요 이거, 이거 진짜 진짜 진짜 개불편해 진짜 그 라인 맨날 따고 막 어... 이러면서 막트림를 네? 하는게 아니에요 하지말고 그냥. 그냥 하지 제가 장발이랑 수염을 기르지 말라고 하는 그냥 이유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여자들이 안좋아해서에요 솔직히 우리 지금 나이대에는 다들 이성한테 잘 보일라고 많이 가꾸고 막 이러는 편이잖아요 물론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성이 싫어하는건 하면 안되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본인 만족이라고 해도 하지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을 하고 싶다! 하면 제가 사실 링크를 하나 걸어드릴 테니까 이건 사실 제가 원래 하던 계정에서 만든 이제 장발 관리 TV거든요? 그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보세요 <웃음>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말 제말 믿으세요 저 머리자로 여자친구 생겼어요 네, 알겠죠? <웃음> 네, 말래요